안녕하세요. 동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쟁소조성인입니다시월 셋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이다. 많이 쌀쌀해졌죠. 아유, 아까 춥더라고요. <웃음> 예. 네. 지지난주였죠. 네. 그때 주식시장이 퍽 추웠습니다. 그렇죠? 아예. <웃음> 2900을 깨느냐 마느냐 좀 위기의 순간이었었죠. 맞습니다. 네. 그때 저희가 조금 네. 더 버텨보자 그렇죠.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네. 네. 다행히도 요즘 최근 악재들이 조금 증정 국민입니다. 그리고 네, 맞습니다. 물론 네. 시장은 어떻게 또 변할지 알 수는 없죠. 네. 오늘 하디슈에서는 미국 월과 사실 이제 내용에도 잠시 언급이 될 예정입니다만 작년 9월 달과 올해 9월 달 그리고 10월 달로 지금 이어져 있는데 네, 네, 네. 마치 데자뷰처럼 아, 그렇습니다. 아주 <웃음> 지난해 9월 달과 10월 달 네, 네. 데자뷰처럼 지금 아주 비슷하게 흐르고 있는데 네, 네. 이것이 11월 달까지 또 똑같이 흐를지는 알수 네, 없으나. 네. 그래서 월가에서는 연말 그리고 내년장을 준비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네. 오늘 하디슈에서는 월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요즘 경기 민감주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웃음> 그런데 애널리스트, 즉, 펀드 네, 매니저들은 다르다고 합니다. 네.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하디슈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0월 셋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 출발합니다. 자, 악재는 진정 국면인데 조금 네. 돌아섰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주를 음. 좀 살펴보면 코스피가 다시 예. 3000포인트를 일단 넘었습니다. 오늘도 조금 빠졌습니다만 네. 일단 지키고 있어요. 네, 예, 그렇죠? 3000포인트를 예. 넘었고 한 3.38% 상승을 음. 했는데 기간이 전반적으로 1조 넘게 매수를 예. 하면서 예. 어, 상승을 주도를 했죠. 지난주입니다. 그렇죠. 예. 예. 지난주에 이제 그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 음. 지난주에 2900 포인트에 접근을 하면서 저희가 예. 대략 2950이 이제 마지노 선이고 음. 여기서 버텨낸다고 한다면 음. 어, 좀 좋을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얘기를 했었었죠. 예. 팔고서 기다릴 것이냐, 음. 아니면 버틸 것이냐, 음. 아니면 돈이 있으면 추가 매수할 것이냐. 그렇죠. 버티면서 추가 매수할 것이냐. 네. 예. <웃음> 세 가지 얘기됐는데 예. 과거의 승리를 봤는데, 음. 어, 심리적 안정성은 팔 구서 이제 저점 매수 기회를 음. 노리는 건데 수익률은 아, 그게 예. 제일 적었다. 예. 그래서 버티는 것이 오히려 음. 팔 구서 저점 매수 기회를 모색하는 것보다는 음. 좋았다. 그래서 좀 버티는 게 어떠냐 했는데 예. 아직 뭐 이제 흘러가는 과정이라서 속단은 어렵습니다만은. 음. 아무튼 3,000 포인트를 지난 주에 회복을 했다는 게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예, 싶습니다. 대체로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한번 팔고 나면 다시 대사기는 아, 쉽지 그럼요, 않죠. 쉽지가 않죠. 근데 그거는 뭐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웃음> 예, 뭐 예. 전문 투자자들도 쉽지는 않은 맞습니다. 부분이죠. 떨어진 부를 다시 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떻게 우리가 좀 전망을 해볼수 있을까요? 이제 그 이번 주에는 이제 음. 기술적 반등이냐 이번이. 예. 어, 아니면은 추세적 방향 전환이냐 뭐 이런 이제 논쟁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보다는 미국 주식시장이 주시, 오늘 이제 그 우리 밤에 열리는 주식시장이 예. 어떻게 전개되고 한 주간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어, 연동이 될 가능성이 음. 높은데 아무튼 어, 현재로서는 기술적 반등인데 나머지 부분들이 받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좀 음. 있어서. 어 주도주가 이제 없는 거죠. 보시면 음. 알겠지만은 빠른 순환매가 있거든요. 음. 예. 이쪽이 좀 괜찮으면 또 어느새 또 이쪽에 음.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매라 하는 건 주도주가 좀 부족한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해소가 됐느냐? 음. 뭐 그렇지는 않죠. 이제 여기서 얘기는 하 인플레이션은 어 남아 있는 것은 공급망이 망가졌다든지. 그다음에 음. 중국에서의 PPI 그러니까 뭐 저기 소비자 아니 생산자 물가지수가 음. 지금 올라가고 있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이 좀 있고 하나 또 가장 큰 것은 뭐냐면은 유가죠. 예. 어, 어, 어 유가가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이제 유가 문제와 관련된 그 인플레이션도 해소되지 않았기 음. 때문에 과연 이걸 극복하고 기술적 반등 이상의 반등이 나올 것이냐 하는 건. 역시 퀘시천마크를 붙이면서 음.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자 그러면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의 하디쇼입니다 네. 월가에서는 연말 그리고 내년 시장을 서서히 준비하는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네. 월가 전체 분위기는 당장의 돈이 될것 같은 경기 민감주에 주목하는 반면 네. 또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또 펀드 매니저들은 생각이 조금 다른 듯해요. 그런데 네. 큰 틀의 변화는 최근에 보면 인플레이션 또 디플레이션 또, 스태그 플레이션, 최근에 또 나온 게 어떤가요? 최근에 슬로 플레이션 한번 그렇죠, 말씀했어요. 그렇죠. 슬로 플레이션 나오고. <웃음> 지난주 우리 한국 슬로 플레이션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어, 우리 구독자 분들은 별별 플레이션을 다 겪었을 건데, <웃음> 예. 자, 이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월가의견해가확 예. 바뀌었어요. 근데,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다지 봐야 될 팩트들은 사실 크게 바뀐 게 없는데, 전해가 예. 확 바뀌었어요. 음. 뭐냐면은,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리플레이션 국면으로 예. 전환이 됐다. 예. 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뭐 하드랜딩에서 소프트 패치로 바뀌었다. 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말 종이 한장 차이의 어떠한 음. 일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 예. 자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지지난주에 2,900포인트를 위협할 때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음. 단어가 가장 큰 화두였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스태그플레이션을 한번 보면은 19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거든요. 음. 그때가 뭐냐면 은 중동사태로 인해서 유가는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국면에서 경제가 음. 어 안좋아 침체했죠 예. 그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는데 어, 1960년대 이후에 분기료를 했, 분기별로 보니까 41개 분기가 있었는데 음. 소위 말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이라고 할 만한 분기는 17%의 해당되는 41개 분기만 어 저기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다. 그럼 1960년대부터니까 거의 지금부터 한 20년, 60년, 60년대랑, 60년 동안에 예예. 각 분기를 나누어서 석달을 하나씩 잘라서 한 분기를 예예. 잘라서 예예. 보면 예예. 240개 분기 중에 41개 분기만 예. 스태그플레이션이 음. 있었다. 그런데 예. 중요한 건 그게 1970년대에 집중된 일이고, 음, 예. 21세기, 즉,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스테그플레이션 자체가 없었다. 1970년대 하면 우리가 또 오일쇼크. 그렇죠, 아까, 아까 얘기한. 예, 것처럼. 그건. 예, 예. 예. 그때의 스테그플레이션이 행행을 했는데, 음, 그러고 나서 스테그플레이션이 점점 줄어들더니, 음, 21세기, 즉 2000년대에 예, 들어와서는 들어와서.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핵, 핵 해묵은 이 스테그플레이션을 이제 끄집어 낸 거지, 월가에서. 예. 거 끄집어 월가가 월가가 또 음. 슬그머니 음. 스테그플레이션 국면에서 벗어나서 예. 불과 2주3주 만에요. 인플레이션 예. 국면 얘기를 또 하고 있으니 이건 도대체 전문가라고 믿고서 그 월가의 견해를 따라 야 될지. 그렇게 참, 이제 뒤집어 네네. 이야기하면 요즘 참 종잡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죠, 그렇죠. <웃음> 이렇게 이제 네네. 이해되기도 합니다. 자 앞서 우리가 시작할 때 이야기 들었지만 S&P 500. 큰 틀에서는 미국 주식 시장이 9월달, 10월달 네. 보면 마치 지금의 9월, 10월달하고 되돌림 되는 것 같은 네. 이런 또 느낌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네. 이제 한번 먼저 하면은 음. 이제 조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투자자 입장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고 그러면은 작년 코로나 사태에 이 주가가 일직선으로 음. 올라왔다는 기억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의미 있는 조정을 겪지를 않아서 음. 큰 폭이 조정을 한번 음. 겪고 나서 올라 올라가도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러한 마음속에 이제 깨름치감이 좀 음. 있잖아요. 그런데 S&P 500 기준으로 해서 한번 어, 보면은 대부분의 S&P 500의 종목이 음. 이미 10% 90% 이상이 10% 이상 조정을 받았다 예. 평균 마이너스 18% 조정을 받았대요 올해 기준이죠 그렇죠 예. 올해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개별 종목으로 본다면 음. 이미 10% 평균 10% 이상 조정을 받았고 심지어는 최대는 마이너스 18% 음. 조정을 받았다 많다 그런 정도로. 그렇죠. 예. 그런 게 많다 그러니까 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순환매가 있었던 거죠 예. 어 지수는 많이 안 빠졌지만 순환매가 있었다 두 번째는 나스닥은 더 많이 지금 조정을 음. 받았어요 어, 그러니까 연초 대비 지금까지 플러스 난 종목의 비율이 63%뿐이 아니에요. 예. 나머지는 음. 마이너스였다는 거죠. 음. 어, 그런 것을 본다면, 어, 결국에 있어서 조정을, 어, 조정 중이냐, 마에는 이미 조정은 끝났다. 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작년에, 음. 작년에 보시면 알지만 코로나가 오고 나서 8월에 여름을 지나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9월 들어와서 정확하게 9월 2일날 음. 3580포인트를 찍고 하락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가 고점이었다고요? 그렇죠. 음. 9월 2일에 음. 그, 3580을 찍고 역사적 고점을 다음에. 찍고 하락을 하다가 9월 10월 내내 안 좋다가 음. 11월 13일에 가서야 3586전 그러니까 음. 고점을 다시 돌파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건 어두달 조금 더된 조정을 음. 받고 다시 연말 장세가 온 거죠. 예.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올해도 음. 올해도 9월 2일날 어, 작년에 3,580이 예. 이번에는 4 5 3 6 이게 음. 고점을 찍고 지금 음. 조정 중에 있어요. 예. 근데 같은 날짜네. 그렇죠. 어, 같은 어, 날짜가 작년 네. 9월 2일, 올해 9월 2일. 예. 네. 그래서 조정을 이제 받고 음.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데 음. 작년에는 어 11월 13일 날 정거점을 재차 돌파했는데, 예.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음. 이제 월가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에서 리플레이션 국면으로 음. 가는 것이 마에 예. 9월, 10월 구간을 지나고 있다, 음. 통과하고 있다. 음.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본다면은, 음. 어, 조정은 이제 어느 정도 어 그러니까 완벽하게 뭐 작년하고 음. 대자비라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음. 조정을 끝났다고 얘기하기도 섣부루지만 음. 그렇다고 해서 나빠질 일보다는 음. 좋아질 일이 더 많지 않을까 음.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다자 그러면 거죠. 지난해 9월 2일과 올해 9월 2일은 정확하게 네. 고점이었던 것은 맞고 대자비로 예. 예. 본다면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조정 네. 중인 것도 맞고, 맞고. 이게 이제 네. 11월 달에 올 이제 10월 달에 언제 끝까지 네.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네. 또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지 그렇죠. 알 수는 없지만 네. 이제 후반부 정도의 게임만 남았다,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아까도 음. 말씀을 드렸지만 월가에서는 마의 9월, 음. 10월 구간을 지나고 있다는 얘기를 예. 하고 있는 거죠, 마의 예. 구간을. 자, 그러면 예. 월가에서 마의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하는 근거가 몇 가지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예. 그런 것이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음. 첫째는 이 코로나가 예. 더 이상 이제 코로나는 아니고 이제 그 미국에서 어떤 얘기를 음. 했냐면은 이제 에 코로나 증빙된 사람들은 음. 백신 증빙된 사람들은 여행자 다 받겠다 예. 이런 음. 얘기를 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데도 음. 마찬가지고 스웨덴 같은 데도 집단 면역이 이제 형성이 음. 됐고 이런 거 보니까 코로나는 이제 더 이상 변수가 안 된다. 우리 국민들도 네. 정부만 네. 위드 코로나 선언 안 했지 네. 우리 국민들은 다 위드 코로나 선언을 네.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웃음> 예. 어,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제 뭐 오늘부터 여덟 예. 명까지 이제 저기 음. 그 집회금지 해제가 어느 정도 됐고 11월 달에는 이제 음. 완전히 풀릴 것으로 뭐 마스크 예. 쓰는 건 계속 되지만 음. 나머지 부분들은 다 풀릴 걸로 음.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음.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아까 얘기했지만, 어, 나머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네. 돼가는 분위기죠. 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어, 석탄 부족 문제라든지 음. 전력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네. 해결될 분위기가 좀 부, 음. 보이고, 음. 어, 유럽의 그 천연가스 문제도 러시아의 어떤 관계상 음. 해결될 분위기가 보이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발 그, 어, 물류대란과 관련된 즉, 음. 이제 저기 베트남이나 이런데에 음. 코로나 횡행으로 인해서 어 반도체 소재주나 이런 이런 부, 예. 소재나 이런 부분들을 못만드는 음. 것들도 이제 해소가 되는 부분. 음. 그러니까 이제 유가만 어느 정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결국에 있어서는 유가는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음. 100 달러, 지금 예. 80달러또 선인데 음. 100 달러까지도 갈 수도 있다는 음. 걸 이미 시장이 음. 반영을 하고 음. 있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여기 이제 인플레이션 네. 하다가 또 스태그플레이션 등 하다가 네. 이제 다시, 다시 인플레이션이 <웃음> 이제 했으니까 이제 저 문제도 그렇죠. 어, 지난 예. 2주간 있었던 그 인플레이션 음. 문제도 어느 정도 예. 어, 수그러들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3분기 실적이 에, 이제 기저 효과 작년에 음. 3분기부터 경기가 회복이 됐으니 기저 효과 상 대략 미국이 음. 대략 23%에서 27% 기업 EPS가 예. 주당 순이익이 늘어날 걸로 예측을 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30% 이상 늘어날 걸로 음. 수정이 되고 있어요. 예. 생각보다 뚜껑을 열고 놨더니 예. 예. 생각보다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4분기도 중요하잖아요. 예. 4분기 예측치도 계속 수정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아, 예. EPS가 예. 주당 순이익이 그렇다고 한, 한다면 3부, 보통 서프라이즈라는 것은 음. 예상치를 뛰어넘느냐 안, 안 넘느냐잖아요. 좀 예상치보다 뛰어넘는 음. 실적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는 예. 이 말은 3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를 잃을 음. 가능성이 음. 많다. 음. 이렇게 볼수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음. 월가에서는 리플레이션에 대비해서 음. 어, 경기 민감주를 사세요. 음.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내고 자료를 지금 만들어내고 음. 있는데 자, 우리 듣는 분들도 예. 우리가 지금 리플레이션이라 하지만 또 헷갈릴 것 같아. 요 인플레이션하고 자꾸 오버랩 되면서. 예, 예, 예. <웃음> <이제> 리, 리플레이션은 <웃음> 예. 리플레이션은 적당한 물가 상승과 음. 경기 회복. 음. 그러니까 이제. 고물가가 아니라 예. 적당한 물가 상승과 음. 경기 회복을 리플레이션이라고 음. 하죠. 통상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 경기 회복 국민이다. 이렇게 음. 보면 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는 예. 조금 이제, 이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음. 경기 민감주를 주목을 해라. 예, 예, 이렇게 월가는 얘기를 하는데 당장에 또 리플레이션을 보면 경기 민감주가 먼저 떠오르기는 합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데 월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즉 음. 주식을 트레이딩하고 매매하는 펀드 매이저들은 예. 정작 기술주를 사고 있어요. 음. 마음은 경기 민감주인데 손은 기술주네. 네, 기술주를 사고 있어요. <웃음> 예.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제 얘기들을 보니까 뭐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최근에 또 보면 어쨌든 기술주가 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낙후율도그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앞으로도 보니까, 네. 또 금리 인상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런데 펀드매니저는 기술주를 음. 사고 있는데 이제 이와 관련돼서 음. JP모관이 예.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제 음. 기술주와 관련돼서 언급한 것인데 JP모관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은 일단은 어 음. 모든 기술주가 아니라 경제성장률 지금 이제 경제성장률이 뭐 3%에서부터 8%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숫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성장률 정도의 EPS 증가율이 나오는 회사가 아니라 음. 그것보다 더 많은 그 주당 수익률, 음. 수익력을 확보한 기술주를 음. 주목을 해라. 성과가 훨씬 더 좋은.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더 좋은. 예, 네. 예.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의 황주를 음. 옛날에 얘기해 주니까 페이스북, 예, 아마존, 예. 애플, 이런, 저, 엠, 저 엔비디아 음, 이런 음. 종목들 했죠. 그 황주들은 역시 그, 그 정부라든지 저기 의회에서 음. 저기 그 제재를 가하더라도 예, 이런 종목은 훨씬 많은 주당 수익을 낼 것이다. 예. 이런 기술들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예, 예. 테슬라도 당장 보면 은시청이청하면서 그렇지만 테슬라는 음, 계속 가고 있거든요. 음. 이제 그래서 펀드매이저는 기술주를 이제 주목을 하는데 결국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은 생산자 물가 지수와 관련돼서 생산 단가가 높아진 것을 음. 소비자 물가로 어,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음. 능력이 있으니까 계속 마진 확보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술주를 얘기를 하고 있고 더, 더 나아가서 모닝스타가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은 과거 15년 이제 지난 15년간 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하고 기술주하고의 상관관계를 음. 따져봤더니 마이너스 0 3 3더라 마이너스 0.33은 금리가 오르는 그 영향을 마이너스 0.33 정도로 그렇죠 영향을 반대로 안 받는다, 움직인다는 그렇죠? 거지. 금리가 어. 올라가면 안 좋다. 안 좋은 영향이 인데 100%가 아니라 그렇죠. 0.33이라고 예, 예. 한다는 음. 것은 미미한 영향이지 음. 절대적인 영향. 을 받긴 받는다. 예. 3분의 1 정도 영향을 받는다.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금리 상승을 이겨낼 수 있는 수익력을 음. 확보한 종목들은 여전히 괜찮을 예. 것이다. 예. 이제 모닝스터가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더군다나 어, 잘 아실 텐데 이, 저 2008년에 예. 예, 서브프라임 이후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예.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근에 미국의 금리를 계속 올려, 올리고 려올 음. 있었어요. 저 기준금리를. 예. 그 시기에, 그 음. 시기에 자료를 보면 확실히 다 나와 있는데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0.33이라고 음. 하는 약한 역의상과 관계를 극복하고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기술주가 다 좋았어요. 음. 예. 금리 상승기 최근 금리 상승기에는 음. 기술주가 좋았다. 음.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지금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금 대략 1.5를 음. 전후로 하고 있는데 너무 금리가 낮은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봤자 예. 그 올린 금리가 아, 지금 기술주들의 수익률 악화나 기술주들의 향방에 걸림돌이 될 것이냐 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월간은 대체적으로 민감주를 음. 민감 경기 민감주를 추천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산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기술주를 계속 사들고 있는 음. 이유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자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경기 민감주를 주목을 해야 되냐? 우리나라에서 이제 투자하는 음. 분들은 기술주를 그럼 사야 되느냐? 음.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경기 민감주도 사고 기술주도 음. 사면 음. 되죠. 복잡하면 하나 아, 싫어. 복잡하면은 두개다 사도 되겠죠. 예. 그런데 단 하나 아,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인플레이션, 그 생산자 물가를 이겨내는 그 이상의 주당 순익을 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음. 즉 향후에 수익력이 확보된 이런 종목이라면 그게 경기민감주든 기술주든 음. 어 검은 고양이든 흰 음, 고양이든 음,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음. 즉돈 버는 기업에 사면 되죠 예. 어, 그래서 어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저보고 이제 선택을 한다면 저는 경기민감주는 음. 한 20% 음. 어, 그다음에 기술주 한 80% 음. 어, 이렇게 발을 좀 담그고 싶어요 음. 단지 경기민감주든 기술주든 돈 버는 기업이어야 된다. 음. 꿈만 가진 기업은 이제는 안 된다. 예, 예. 이렇게 저는 어, 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경기 민감주든 기술주든 시장 보다 시장 수익률보다 평균 수익률보다 좀아웃퍼포한 그렇죠. 그런 종목들을 기업이익기업이익 예, 예, 기업 예. 예.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봐라. 그렇죠. 예, 예, <웃음> 이런 예,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예, 예. 자, 오늘은 이렇게 음, 월가에서는 당장에 경기 민감주, 사실은 또 경기 민감주는 최근까지 또 많이 우려먹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렇소. 예, 맞습니다. 예. 더 이상 신선한 재료는 아니기도 합니다. 네. 어, 그 대신에 본드 메이저들은 기술주를 이야기했는데, 네, 네. 이 기술주라는 것이 과거와 다르게 과거 한참 전에는 네. 이게 그냥 기대주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과거의 우리 제조업 상품들처럼 네. 일반 우리의 경제 생활 소비 생활에 너무 이제 깊게 깊게 그냥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 그러다 보니까 기대주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냥 일종의 상용화된 서비스로 우리한테 자리 잡고 또 이익을 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술주가 더 좋다 나쁘다 이 뜻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이제 기술주를 항상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투자라고 하는 것이 돈을 벌어야 되는 게임이므로 네, <웃음> 그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민감주든 기술주든 그 가운데 또 조금 더 상대적으로 아웃포포만 그런 종목들을 찾는 공부 노력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작년 9월달과 올해 9월달 그리고 10월달로 지나고 있는 이 기간은 마치 지난해와 대자뷰처럼 비슷합니다. 네, 네. 어떻게 흘러갈지 알수 없지만 오늘도 함께 나눈 이 정보들이 여러분들의 투자 선택 또 연말을 준비하고 내년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